여기 지금 거의 빠질려고 하거든. 좀 한번 아빠 뽑아볼게. 살살. 응 살살. 실무... 그렇지. 아, 아, 그렇지. 응, 뺐어. 공이빨 어, 뺐어. 아. 빨리 치열해줘. 응. 치열해줘 빨리. 물고. 응, 물어. 물어. 더 물어. 그렇지. 너무 세게 물지 말고 살살 응, 됐어 살살 정말아이뻐 우리 정우 이빨을 집에서 뺐습니다, 여러분 아아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, <또>, <웃음> 잘했어, 아들 여러분, 아빠가 집에서 이빨 또해았어요 야, 우리 정우 이빨 뺐다 그리고, 또, 또 우리 정우 이빨통 다 모아놨어, 아빠는 우리 정 용감했어 응안할것같 그래 정우 최고